전진혁 돌파 안쪽에서 줄둔 이현승이 반칙 시임수격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상훈 김태훈 다시 이현승에게 팀이 2치에서또 어, 관람을 하면서 그시다 그래. G.A.C 의 영리한 수비 그리고 안진영 페이크 아! 다시 한쪽 넘어지는데요. 아, 너농구 아... 네, 그만큼. 김철 두번 김철 김철 선수가 푸도로 빠지면서 이득점 공격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전상용 니셜 이정전 페이크 이후에 아 신발 아바저 굉장히 비싼 신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천상형, 밀어붙이고요, 그대로! <놀람> 네고 득점에 성공, 앵커 김상훈 곧바로 1 득점. 안이 맞지 않았습니아어 김철. 김철. 아. 칭찬도 해놓습니다. 아 지금 바람 이 많이 불어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김성훈 볼! 조금 짧아 다시! 너 바스켓. 너 바스켓! 그냥 안나왔요리